그냥 뭔가 이거 시험 문제 선생님들이 많이 낼것 같아서. 어, 그래요? 그럴 것 같잖아요, 뭔가. 제가 출제자여도 좀 그럴 것 같아요. 아, 어, 선생님 저 이런 찍기 너무 좋아요. 선생님 진짜 짱인 네? 것 같아요. 오, 진짜 이 찍기, 찍기 찍어주신 선생님 너무 좋아요. 짱이구나. 진짜 시험 공부 많이 하면서 제가 출제자가 되게 많이 돼보는 것 같아요. 어 그게 진짜 회일상사의능력이라고 했는데 순진1단간 사이인가 봐요. 수업만 <웃음> 듣고 왔는데 장난 아닌데요? 그 직렬하고 병렬이 이제 계산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. 네. 일단은 얘네들의 그 전류 계산 방법은 뭐냐면 직렬은 그냥 계산 방법도 똑같아요. 그냥 어 어떤 곳이든 다 전압이 아 뭐래 전압이래 전류가 일정해요. 근데 이거 나중에 문제에서 되게 많이 유명할 거예요. 근데 병렬은 이렇게 더, 더한 더것같